우리 네, 래의소 <웃음> <웃음> 그러니까 이번 세월이 <웃음> 처음야 진짜 나오자마자 우리 그거 다.. 나는 지하, 지하철을 들었거든 너는 어디.. 아나 집에서 들었어 집에서 처음 듣구나 난 <웃음> 진짜 그거 딱그그 그 지하철 듣는데 너무너무 추워 진탑 들었어 아니 그리고 또 <웃음> 가이드곡 우리 면접철에 작업할 때 들었을 때부터 음. 되게 아 이.. 이 어. 곡은 어떤 그룹 키가 박혀있는 것처럼, 아, 어. 딱키님의딱 그... 맞는 거라고 생각을 진짜. 하긴 했는데, 알고는 있었는데, 그 곡이 음원으로 나온 걸 보니까 또그 이상으로 소화를 역시 어. 해주셔가지고, 너무 어. 어, 어, 좋았어. 진짜. 나는 진짜 워낙 샤이님은 원래 노래를 다 잘하니까, 어. 원래 잘하는 줄 알았으나, 나는 <웃음> 음역사 이렇게 넓은 줄 몰랐어. 그 2절에, 어, 어, 어. 어. 어. 그거야 <웃음> 그이 노래 되게 옥타브 넘나 두가 맞아, 노래가 맞아. 맞아. 유난이 어, 그거는 아무튼 되게 모든, 되게 그런 파트가. 오, 어려운 노래요? 어, 그냥 되게 내가, 아, 그, 나에 비할 거 아니지. <웃음> 내가 노래하고서 부르면픽사리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노래. 어, 그냥 너무 잘. 어, 되게 생각보다 엄청 스킬풀한. 음. 맞아, 맞아. 맞아. 이게 혼자서 되게 꽉 채워. 그냥 음. 우리 노래가 아니어도 I WANNA BE 영상이나 음. 그 전에 쓴처은 아니라 음. 다른 노래 봤을 때얼마를 수도 있어. 쇼미도 다음 키랜드에서 기대하고 데그 VCR에 깔렸대. 그월드컵내렸 아무도 없니까 노래 아, 신고했지 아 근데 그냥 아까 희주가 말했지만 뭐 샤이니가 잘하고 그러니까 샤이니가 되게 노래도 좀더다 잘하는 가수인 거를 다 음. 알고는 있었지만 또 그니까 키는 또 그니까 다르더라고 음. 그러니까 샤이니가 잘하는 거 알지만 키는 또 진짜 음. 사실 나부터서도 음. 그 저번에 11월에 처음으로 솔로 앨범 나왔을 때 음. 그때 되게 오 진짜 조금 되게 쉐이로만 알고 있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걸 느꼈었는데 음. 이번 리패키지가 우리가 참여한 쇼미도 그렇고 앨범에도 그렇고 앨범 음. 되게 꽉황데되게고 솔로 아티스트라 장례도 좀다 너무 세련되방법이다 히처링도 그런거 같고 되게 키 스태트룸이 넓어 선택을 잘했고 스태트룸도 넓고 난 항상 키를 볼때 우리는 다른데, 널터보고, 그, 개그, 뭐박지선 님이, 우리에는 어. 영재라고. 우리 영재라고. <웃음> <웃음> <우리 영재라는 웃음> <웃음> 그, 뭐랄까, 영민한 <웃음> 느낌이 엄청 묻어나는 그래. 거 그게 음. 한그 영리함이 뭔가 연륜이랑 이어지면서 더 음. 정말 갈수록 더 음. 이렇게 풍성해지는 느낌? 아티스트로서? 음. 음. 내가 뭘 잘하는지 확실하고 어. 어. 어. 내가 뭐가 어울리는지 자기를 아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음. 음. 하는데 진짜 일단 그게 갖춰진 사람이니까 더 되게 무한대로 가자는 음. 음. 느낌? 어. 또 생각. 다시 와서 음. 새롭게 음. 진짜 음. 쇼미 덕분에 쫀쫀하게 <웃음> <웃음> 잘 부르는 노래. 쇼미가 아니더라도 되게 우리는 <웃음> <난, 난> 당연히 들어갔을 <웃음> 거고 이렇게. 최대한 닿겠지만 참여할수 있었던 것 자체가 <웃음> 되게. 너무 좋더라. 너무 좋더라. <웃음> <거. 거. 웃음> 너무, 너무 좋아서 그거 가사도 너무 좋고. 뮤직비디오도 마찬가지고. 곡도 그고 <웃음> 어. 나 아까 나왔는데, 콜드도 좋다고 근데.. <웃음> 그래. 나는 미워도 좋아 아이건 저번 에보니까 저번에 <웃음> 보고 <보니까. 저번에 웃음> <본거> 얘기하고 <웃음> 어 <그랬어>? 어, 같은 <웃음> 종류가 <종이요>, 좋이니까나 <웃음> <난> 저번에 <웃음> 보면 그, 이미이징도 좋아해 <웃음> <웃음> 그리고 명법? 파티였어명 명반? <웃음> 아니, 너무 <누구> 이렇게 하면은.. 촬영하는 <웃음> 거 <차량한 것> 같은데 <웃음> 그냥 그 <웃음> 앨범을 저번에 나왔을때좀 통으로 많이 들었어 듣기 <웃음> 좋아가지고 그래? <웃음> 우리가 된 가수여서 이렇게 말하는 <웃음> 게 <웃음> 아니야. <웃음>